의미 없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여기서는 그래요 어어. 여기서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어. 근데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 <웃음> 해보시면 되지 어, 뭐. 어, 아 이거 그래. 뭐 있다. 호래길가 먹을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먹을 때도 있는데 그럼 한번 다뤄보고서 시작해볼까요? 알 네, 다뤄보시고 체크 한번 해보세요 뭐 잡으셨어요 벌써? 오 고등어. 이뭐 시장 사이즈가나 뭐야? 너, 누가 누가 카트 카트로 내렸네 카트로 되겠네? 카트로 되겠네? 카트요 되겠네? 카트로 되겠네? 카트로 되겠네? 카트로 되겠네? 카트로 되겠네? 카트로 되겠네? 카트로 요겠네 카트로 되겠네? 카트로 되겠네? 카트로 되겠네? 카트로 되겠 카트로 되시다 카트로 되겠네? 카트로 되겠네? 카트로 되하시 카트로 되겠네? 카트로 카트카트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대구 낚시. 지난번에 공연진랑에서 찹대하고 강릉항으로 목수저 왔습니다 겨울에 많게는 네 번, 적게는 한세번 정도 대구 지깅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이 두 번째에요. 강릉항에 금강 스카이로 타러 왔습니다. 12월 22일, 일요일, 선물이고 만조만 볼게요. 만조가 12시 52분. 공연은 조금만 나와도, 조심이 100m씩 되니까. 로드는 어차을잡아주 에포 1 8 5 N 변동률은 3,000번 변동률 라인은 어? 라인은 팔합사팔합사 4호 채비는 올 로그에서 지원 받았어요 채비도 바늘도 지난번에 고패지를 400k 짜리를 동해 지동에... 하... 밑에 내렸다가 끝까지 올렸다가 막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마라 시청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또 강릉항은 어떤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저킹하는 것도 어떻게 하라고 하시던데? 팔로 하고 골반을 허리에 얹어서 문어 탐색하듯이 하면 된다고 했는데 고기 싫어 간다 잡으셨어 벌써? 고기 싫어 가 문어? 설마 아, 어, 문어가 나와요? 네. 문어 아닌 통발이다, 이거저 처음 갔을 때 통발 두번 건졌거든요. 어우, 잡으셨어. <웃음> 오, 첫수. 넣자마자 바로 올라오네. 크게 하지 말고. <웃음> <웃음> 살랑살랑. 아. 그럼 액션을 하나, 둘, 셋, 죽고 그 다음부터는 살란살란 와우 아 그럼 또 액션 한번 죽고 아 살란살란 자 금강스카이 헌장이소 한번 치고 살란살란 어우 바로잡으러 지네 아 이끌렸다 어 이거 처음부터 털리나? 쇼크로드 뱉어요 안 뱉어요 네, 세비를 만했어 그안면어이안요 예, 예, 안 맸어요. 야, 면죽고요 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터트려야지. 터트려터지 터트려야지. 터트려터지 터트려야지. 터트려야지. 터트려야지. 터트려야지. 터트려야지. 터트려려봐요려봐려봐내려봐지내려봐요내려봐 사실 혼이 없어졌는데. 바퀴드 던 정도.. 그 정도도 매겨있네 채비에요 채비.. 어우 나와.. <웃음> 계속 나오네.. 아우, <웃음> 이제 사이즈가 심하네.. 마스 한 마리 해야 되는데 이거? 정도에 찍히네요 어? 어허 저도 왔어 내리자마자 오호 마수 마수 마수 오 어. 내리자마자 접속받아본 거야. 예, 잡혔어요. 아, <웃음> 어, 선생님, 포인트가 좋은데. <웃음> 오, 오, 야 그래. <웃음> 와, 선생님, 내리자마자 무는 경우도 있어요? 와야 wow, yeah. 내리자마자 와공실도 엄청나게 잘보시공기 오우, 사이즈 괜찮아 찼어 아, 그래, 기다려봐 이거 어. 참, 당차기 어, 힘쓰네 첫수. 어, 밑으어로내리는잡으신지 네. 옆에 같이 풀어야지. 옆서잡아줘야 주로 잡아줘야 고기부터 풀어줘. 세 명이 안께 해주? 그러게요. 안 빠지나요? 됐어 오. 탈와 이거 잘안 풀리네? 야 <목소리> 돼. 아 스냅으로 하셨구나. 이 바깥쪽으로 바깥쪽. 이거 아 됐다, 어디 됐다, 어디 됐다, 됐다, 됐다. 네. 그것만 풀면 돼. 아, 요거 돌끊어야되 자, 린것 같은데? 어, 전으로요올요지 같은 자리네? 어우 내리자마자 이야와세마리 아, 연타 <웃음> 내리자마자 이야, 저도 내리자마자. 옆에 사장님 두분 내리자마자. 이야, 선장님 포인트 끝내주네. <웃음> 자, 여러분은 금강 스카이옵입니다네 말이. 와, 선장님 포인트 끝내주네, 진짜. <웃음> 어떻게 내리자마자 네 명이서 걸죠? 와. 이야, 참. 어. 어우, 좋아, 좋아. 아, 이거 네, 엄청 좋아. 이야, 자, 두 숫째. 어깨 딱 좋은 사이즈. 홀로 만큼 많이 났을 거네요. 또 잡으셨어. 진짜 이게 딱 폴리 하면서 다 받아 먹네요. 아니, 하루 진종일 두 마리 잡았는데, 이거 뭐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두 마리가 나오니? <웃음>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잖아요. 대구 낚시는 낚시분 잡으셔가지고, 선배님이 아주 어,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우, 사이즈 좋아. 이제 못 잡아도 돼두 마리면 만족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무조건 선장님 시킨 대로 여기서 딱 내렸는데 이 자리에서만 두 마리 나와요 와 거기 계속 있나봐 와 어떻게 내리자마자 이렇게 나오지? 어우 사이즈 가전점 커져. 뒤에 걸리면, 손맛 되게 좋던데. 아우. 어, 어, 통발줄이다. 처음 털리겠네. 이번에 터졌다. 바로 앞에서 떨어졌어. 줄이 얇은가요? <목소리> 저도 400인데. 아줄이좀 굵은가요? 좀 굵으시네. 막값 4호인데. <목소리> 3에서 4호 가무라고 하시던데. 3호는 맞습니다. 4호. 아, 4호는 4호. 아4호 굵어요? 어. 라인 다시 사야 되겠네. 그 <목소리> 어, 그 2호어요 2호요? 터지거나 뭐 그렇진 않나요? 아아 아, 아, 아 그래 <웃음> 야, 뭐. 자, 사장님 말씀처럼 딱 먹기 좋은 사이즈네 진짜 네그 지금 밑바늘에서 물었잖아요 예예 예. 계속 세마리다 이렇게 걸렸어 예. 그리고 완전히 바닥이요 Yeah, pack a pistol, p a k a p i s t 이 이거 응. 응. 와 사진 좋다. 죄송해서 어떻게 하냐고 아냐 아아 죄송합니다 아 내가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정하게 카운트하면서 했는데 예 10m에서 끌었어요 10m요? 10m 바닥, 바닥 10m. 찍고 10m요? 이야 10m. 그렇게까지 뜻수 있나? 그냥 그어는데 바닥을 딱찍어1 0 m 어 10m에서 1 0 m 에정예어저 물었네? 고이스면저도고수 <웃음> 옆에 있으면 빙마저도 다 불리나봐요. 고수의 브로치? 이게, 이로 상징이 게 이게, 이하게 네. <웃음> 아, 고수님, 그, 있다니까요, 그게. 그 장르를 하실 줄 아는 분이, 촉 같은 게 있어요, 진짜로. 반이다 보니까. 자, 네 마리째. 야 이게 대구낚시네 옆에 고수님께서, 바닥에서 내가 찍고 7m를 뛰었다 그러셨는데, 선장님이 어탑을 보신 건지, 그 다음에 바로, 바닥에서 5m 뛰우세요딱 그러시더라고요. 리이다 하니까 바닥 찍으래. 예, 바닥 찍고 5m 5m? 예, 예. 5m. 이 상태에서 예. 곱해진 예. 살랑살랑 세 번하고 1m 내리고 살랑살랑 1m 아, 살랑다시 바닥 찍고 어, 톡실하고 살랑살랑. 이서다 이메다 이 봐라. 시간이 거 대구로 찍은 실시간 영 아기가 하는 없큼와저 선생님 그래도 네마리 잡았어요 해보고음대 살랑살랑 2개 줌지 살랑살랑 살랑 2때가있지니라아우 살랑게 이기 때문에 먹으려고 다기들게 아라내 밀당은 내 밀당을 꼬리못떼대가 박은 서 많이 보셨다 <웃음> <많이 걸렸다고. 웃음> 어, 저 그래도 오늘 제, 제대로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 내머리 다. <웃음> 그다음 대가를 치다가 딱 바늘에 걸리는 건지 알았기 많은데 그걸 왜먹겠어 아하. 는 이렇게. 설렁설렁 <웃음> 선수님하고 그두 분의 공통점이 탐색을 해봐라, 조심지그 그 말이시네. 아 편하다. 아, 진작 이렇게 할게. 깔짝깔짝. 갈자, 갈자. 액션 크게 줄 때는 가을, 늦가을. 선생님 말씀으로는 지금은 산란천이라고 하십니다. 뭐, 산란도 하고, 이게 뭐지 하고, 호기심에 툭 때리는. 식이라고 하시니까, 도패질 크게 하니까, 도패질 크게 하지 마라. 하셔가지고, 깔짝깔짝 대고 있습니다. 에서는 작은 놈들이 있을 때는 큰 놈들이 안 나오고 큰 놈들이 있을 때는 작은 놈들이 안 나온다 그러셨는데 때가 사이즈별로 이렇게 좀 지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우 옆에 사장님 큰거 고르셨나 봐 사이즈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말했어 5마리였는데 크진 않은데, 어, 어 이거 배고팠나? 진짜 터져나갈뻔했습니다 이거 자 다섯 마리째 아 됐어 이제 못잡았대어다 <웃음> 채웠습니다 저는 할당이야 채비든 뭐든 쇼크리더는 꼭 해와라 환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다섯 마리니까 지난번에 그 어머니 못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향에 들렸다가 그렇게 올라가야 되겠어. 올라가야 되겠어. 아. 어떠. 아이, 좋아. 아, 아, 기 괜찮아. 어우, 못 뭐? 내리자마자. <웃음> 아, 이, 저, 이번엔 제 거겠지? 갔다, 갔다, 아 와, 선장님. 하여튼, 제가 초보라 알려주신 대로만 하면 잡는 거 같아. 온다 <웃음> 아, 그래. 좋아, 좋 <웃음> <웃음> 이게 대구가 제, 제가 잡은 것만 시력이 안 좋나봐요 다시 채우시겠어 여섯 마리째 <웃음> 저크기 흔든다고 혼났어요 깔짝깔짝만 하라고 하시네 <웃음> 12시 반부터, 태청시간이 12시 반. 그러니까, 시간대에 개념인데, 해보니까, 그렇게 계속 끊임없는 적힌 하려면, 5시간 정도 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3시까지 했는데, 어, 힘들더라고요. 그 3시간 더 한다는 게. 어, 사이즈 좋아. 오, 이야, 늦자면 되겠다. 오, 이야. 사이즈가 점점 커지네? 어, 엉켰다. 어쩐지. 자, 어, 잠깐만요. 잠깐만, 고기부터 정리하고. 네, 사장님 거예요? 예. 네. 네. 바닥에 놓을까요? 예. 네. 네. 와, 이거. 한 바퀴만 찾으면 되는데. 예, 됐습니다 손맛은 봤어 <웃음> 저한테 6마리가 있으니까 아, 고기가 있구나 여기 11시 45분이네요 호야. 아니 같이 때리저 메탈로 대고 머리를 때려나 보네. 요 여기. 아. 야. 마지막 곡이라고 하시더니. 어, <목소리> 아, <올라와, 올라와. 목소리> 오. 이야 막판에 도목식큰 것들 있어 이야와 크다 오늘 배에 나온 것 중에 제일 큰것 같은데요 와저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이야 <웃음> 열받아서 물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거 <웃음> 안당하 어, 오늘은 초보한테 많이 내줬어요 6마리씩이나 저거 어허이. 조금만 내렸더니 통발 세번째 여기 딸려오는 통발이니까 다행이네 통발이라. 아니에요? <웃음> 야, 손맛이 좋네요. 어, 뭐야? <웃음> <웃음> 아, 선생님 마인드도 좋으시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자고 하십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 초보가 지난번보다 두배 잡았으면 됐습니다. 목표 마리스는 다섯 마리였는데 아주 만족합니다. 협찬해주시는 조구사, 모차르트 로드 조코, 롤로그 대구형 메탈지기 400g. 이거 덕진 많이 봤습니다. 바늘도 좋네요. 그리고 선장님께서 뭔가 좀 프로페셔널한 그런 분위기가 딱 있으셔. 그러니까 아닌 듯 하면서 계속 꾸준히 돌아다니면서 멘토링 해주시는데 저는 좋았어요. 선장님 시킨 대로 해가지고, 조가도 있었으니까. 저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참잘 놀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니까 금강 스카이오에 나오는데, 선박 명은 금강 호로. 이렇게 되 있네요. 선장님께서 어, 여기서 나올 거야? 그러면 딱딱 나왔고 에이, 고기 없네. 그러면, <웃음> 거기야. 입질이 딱 끊어졌었습니다. 굉장히 유능하신 선장님이신데. 오늘 금강호와 함께 했습니다. 선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강호 선장님이세요.